너무 맛있어! 짱 맛있잖아!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맛있죠? 무슨 일이지? 앞으로 저의 최애 버거가 될것 같아요 당분간! 더블은 진짜로! 정말! 더블 불고기버거! 짜잔! 감자튀김! 소스! 케찹! 맛있겠다! 감자튀김! 시킨 건 별거 없지만 애들 영상이 왔어요 아딱 준비해놓고 있네 지금 먹으려고 짱구 아니냐고 자 우리 그럼 이제 햄버거를 먹기 시작한다 잠깐! 햄버거를 먹기 전에 일단 포테이토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케첩 찍어서 제가 오늘 치아를 뽑아서 먹는 게 조금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입이 크게 안 보여요. 치아를 뽑아서. 음 맛있죠 버블 불고기 버거. 저는 불고기버거 진짜 좋아하는데 더블 불고기버거는 처음이에요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서 아긴장되는구만 짜잔 고기 패티 두개 보이시죠? 패티 두개 오! 소스 엄청 가득 들었다 오! 소스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맛있거든요 입이 안 벌어질 것 같긴 한데, <웃음> 부어가지고. 안 돼요, 먹어봅시다. 음 최대한으로 노력했다. 와, 불고기 버거가 떠버리니까 불고기 맛이 더 진해가지고 더 맛있네요. 짱 맛이잖아. 언니, 떨어지세요. 피가 다시 나실 수도 있어요. 음, 그래요? 너무 맛있어. 아. 불고기복은 진짜 진리에요. 나 <웃음> <웃음> 이제 떡을만 먹을 거야. 이거맞히는 아,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맛있죠? 무슨 일이지? 평소보다 좀더 달달하고 짜지 않고 맛있네. 어머. 여기를 뜯어먹었더니 빵이 이거밖에안 남았어. 고기는 많은데. 이게 패티가 이정도 두꺼우니까 두 개니까 약간 한박스테이크같이 이렇게 투툼한 느낌? 한박스테이크 같아요 앞으로 저의 최애 버거가 될것 같아요 당분간 더블은 진짜로 정말 음, 다 먹었죠? 아 겁나 맛있잖아 맥봉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죠? 왜? 불고기 버거 맛이 너무 강력한가? 소스를 안 찍어서 그랬나? 불고기 버거 맛이 엄청 진해가지고 별다른 맛이 안 느껴져요 치킨이 소스 맛은 느껴지는데 이상하네. 별 맛이 없네. 이런 거다 필요 없고, 불고기 더블 하나 더 먹고 싶다. 여러분, 굳이 이런 거안 먹어도 돼요. 이것도 사실 별 맛이 없어요. 더블 불고기 버거만 단품으로 두개 시켜 드세요. 더블. 더블이 더블. 더블로. 아까는 진짜 먹으면 한입 먹을 때마다 감동, 감동, 초감동이었는데, 이거는. 맛을 음미한다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내 입으로 그냥 치운다 <웃음> 내 입으로 버린다 이런 느낌이에요 안 먹을래요 이때리니까짠 썬데이 초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따로 주니까 왠지 초코향이 더 많은 기분이에요 이득 보는 느낌 아이스크림 넣어서 알차게 초코로 먹기 준비됐나? 썸네일 아이스크림? 짠! 맛있다 맞아요, 뭔가 조금 더 많은 느낌이에요. 초코가 더 많은 느낌. 와우. 와우, 얘는 초코맛이 엄청 진해가지고 불고기, 버거 맛을 그냥 없애버리는데요. 그냥 샥 쓸어버리네. 초코맛이 엄청 강해가지고요. 음 아이스크림 좀 녹았는데 녹은 부분부터 빨리 호다다닥 먹어야 돼요 음 달고 맛나다 옛날 옛날에 이런 게 있었으면 진짜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법도 해요 그쵸?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정도였서 옛날에 요몇백년이에이정도였이정이걸로 어? 전쟁났지 음. 이 초코 배이 배분을, 배분을 초코 배분을 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먹이면맛이 없어요. 언니 언젠가 우리 매장 오시면 초코 밥먹으러 드릴게요 <웃음> 과유불급 이 초코 썬데이 아이스크림에도 이 초코와 아이스크림의 조화로움이 있어요 초코가 여기서 더 많아진다? 그러면 그거는 죽어요 달아서 적당하게 따진 이 비율이 아주 좋은 비율이에요